한 청년이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 길에 한쪽에는 자기 이상형인 아가씨가 앉아있고요. 다른 쪽에는 자기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아가씨가 이렇게 양옆에 앉게 됐대요. 차가 이제 움직일 때마다 그 이상형 있는 아가씨 쪽으로 이렇게 몸이 쏠리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반대 원치 않는 이상형 쪽으로 가게 되면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말은요 이 말은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악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남성형의 그 뜻을 갖게도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악한 자에게서도 구하옵소서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을 에, 통해서 여기에 나타나는 시험은 최초의 마귀가 우리를 시험했던 그 시험의 내용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거 먹어라. 그래서 선과 악의 결정을 너 스스로가 해라. 그게 마귀의 최초의 시험이었어요. 그것이 유혹이었죠. 하나님의 자리에 안고 싶은 것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진리와 지식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해내고 싶은 게 그것이 인간이 갖게 된 최초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아담 이후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교양이면 교양 과학이면 과학 철학이면 철학 종교면 종교 안에서 동일한 범죄를 짓고 있는 게 이거예요. 모든 결정의 기준을 자신이 알고 있는 오름, 자신이 갖고 있는 판단을 가지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 싸움 속에 온 인류는 다 시험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런 이유는 주께서 이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고 이 시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주님께서 했던 기도고요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기도가 갖고 있는 승리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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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썩을 것과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망을 삼킨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이 사망, 사망을 사망 이겨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망의 힘은 뭐예요? 사망의 권능은 뭐예요?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같은 말씀 같죠? 율법도 말씀이고 예수님도 말씀인데 여기 같은 말씀이지만 이 율법이 가지고 오는 힘은 권능은 죽음이에요. 근데그 죽음을 생명되신 말씀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김, 이 승리, 이 승리를 예수께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라는 그 영광의 승리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당신이 이루, 이기셨던 이 시험 온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다이 시험에 매어 가지고 땅바닥에 처박혀서 자신이 오, 옳다, 거룩하다, 진리다라고 외치는 그 속에서 온갖 더러움과 결국은 죽음밖에 양상해내지 못하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 들어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루어낸 승리. 그 승리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 최초에 가졌던 마귀의 시험. 어느 누구도 이 시험을 이기지 못했는데 다 선악의 주체자로 자기 중심적인 해석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요. 오르면 오른 대로 틀리면 틀린 대로 자기 중심에 결정을 합니다 내가 편하면 질리고 내가 불편하면 그것은 버려야 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죄 아래 갇혀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하여 승리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리고 이 시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 시험, 이 마귀의 유혹, 이것이 구체적인 유혹이 무슨 내용인지를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통해 이겼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최초로 광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을 겪으시죠? 예, 우리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벌써 이 시험이 성령에게 이끌렸다는 라 것은 당신의 구원할 백성들에게 이루셔야 할 어떤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반드시 예수님이 겪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기셔야만 되는 겁니다 왜? 이기셔서 그 이김을 자기 백성에게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이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끌고 가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 마귀가 아담과 허와를 시험했던 그 시험의 장소인 광야에 가서 동일하게 시험을 지금 받으십니다.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 마귀죠. 악한 자입니다.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 주의해서 집중해서 좀 들어주세요 이 돌들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떡으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마, 말씀으로 산다 라는 뜻은 또 무슨 말이냐 굉장히 예,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끔 요구하는데 우린 생각을 안 하려고 하죠 지금 주차장에 있는 여러분의 뇌를 빨리 갖고 오셔서 생각을 좀 하세요 단순히 배가 고프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서 당신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봐라 라는 그런 음, 그런 정도의 내용일까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레위 마태는 그 유대인으로서 일차적으로이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율법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한테 생명을 그리고 그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보여주고 소개하려는 것이 마태복음의 기록 의도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설교라 그럽니다 이 산상설교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 신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10개명 그 10개명에 대한 제해석이고요 그리고 그제해석된 것에 대하여서 구약의 산이 갖고 있었던 율법이 요구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이 신의 산인 신약의 산인 이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파괴해버리는 그래서 그 율법 자체를 깨면서 그 율법 속에 있는 생명과 정신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너희는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르쳤으나 나는 그 본의 본 뜻을 너희에게 가르쳐 설명하노니 마음으로 가늠하는 것 형제에 대하여 어리석다 바보라 하는 것 그게 살인하는 것이다 라는 근본적인 율법의 핵심을 말씀해 주셨죠 율법의 문자와 자구에만 잡혔던 바리새인들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 율법의 본질과 핵심이 이것이다 그리고 그 이것을 이루기하여 나는 왔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율법을 완성했다는 말이 의미가 뭔지 를 아느냐 율법을 너희가 문자에만을 내어서 지켰던 너희 속에 그렇죠? 이제 이 율법의 정신이고 내용이고 핵심이고 본질인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너희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그 자리에 가게끔 누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갖고 있는 하나의 원칙, 규칙, 사망의 법칙을 깨고 새로운 법칙, 생명의 법칙을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을 가지고서 너가 먹고 살아라라는 얘기인데요 이 돌들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출애굽기 24장 12절 한번 가보죠. 잘 쫓아 오셔야 돼요.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34장에 가보면 두 돌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돌들이죠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십계명의 두 돌판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합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뭘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모세의 율법인 이 율법을 가지고 너가 그것을 가지고 생명의 양식인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행동하라 이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아라라는 이 구약의 내용 속에 그대로 가둬버리는 거죠 이 신앙생활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왜 지키는가 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가 이 복받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 자다가도 뭐 떡을 준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복을 준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단 말이에요. 이 돌들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너가 잘 지켜서 그 지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증거하라. 그것으로 어, 너가 생명을 삼고 살아라 그럴싸하지 않아요? 이기독교에 이게 그 밑바탕 속에요 우리 속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고귀함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망의 법칙 안에서 죽고 썩어가는 그런 문드러짐 속에 우리를 두고 있는지 교회 안에 이게 적나라하게 있습니다. 목사가 당하는 목사가 시험에 빠지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아, 목사님도 무슨 시험에 빠지나 지금부터 막또 갑자기 목사님이 갑자기 뭐 어? 로또에 되셨나? 뭐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목사가 가장 많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법을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일성수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오락을 금해야 되고 무엇은 해서는 안 되고 11조는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자꾸만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앙의 카테고리를 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속을 비춰드렸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 어떤 규칙 과 원칙을 자꾸 제공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율법의 행위 속에 살도록 교회들이 자꾸만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막 돌리는 이유가 그것이 성장을 꾀하고 뭐 말은 부흥이지만 성장을 꾀하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어느 교회도 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옥조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율법적 행위들이 끌어져 나오도록 얼마나 밀어붙이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규칙이라는 것은 요 경기에 있어서 너무나 그 경기를 경기답게 하는 데 쓰여지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축구장 그 가로 세로가 어, 어떻게 돼요? 길이가, 길이가. 가로가 얼마입니까? 이런 것도 모르면서 축구하면 안 되죠. <웃음> 축구장 가로가 60에서 70, 세로가 100에서 110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 경기를 할때 그게 축구 경기죠, 그렇죠? 그그 그거 바깥에 가서 뭐 볼을 차고 그러면 그 안에 골대가 없는데 그안 속에 넣어야 그 재미가 나는 거죠. 그런 어떤 엔드라인과 사이드라인을 두어서 그 안에서 공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게 하나의 규칙이잖아요. 근데 이 규칙은 그 경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그 규칙이 마치 그 규칙을 위해서 경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그걸 가지고 정제하고 법을 삼고 있는지 보세요 목사는 적어도 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속에 있죠 그게 여러분 시험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는 일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그게 선과 악의 결정자가 여러분 스스로가 돼서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다 다양합니다 아, 목사는 헤어스타일이 파마를 해서는 안 되고 스포츠 머리처럼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예, 제일 감사했던 건 그거예요. 저는 머리 파마하기를 원치 않았는데 그걸 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의 머리 스타일. 또 목사는 이제 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는 카톡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안 하면 또 목사는 우리에 대해서 좀 사랑과 애정이 없는가 보다. 다양한 자기들만의 규칙이 있고 원칙을 세워놓고 간단 말이그 안에 법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법들이 있단 말이죠 이 법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뭐죠? 예 예수 그리스께서 부활하셔서 그가 사망권세 이 율법의 권능인 사망을 깨뜨려 보시고 그 진리에 참된 말씀이 이 사망의 율법인 말씀을 집어 먹어서 그 예수로 인하여서 산다. 예수가 가지고 오신 생명의 말씀, 그것으로 산다. 말씀은요, 똑같아요.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LM의 31장에 가면 똑같은 언약입니다. 옛 언약, 싯 언약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구약 말씀 다르고 신약 말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하여 우리 마음이 따라가지를 않아요 그냥 마음이 갈수 없는 한계가 딱 정해져 있는 게 구약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돌비에 돌판에 그 율법이라는 조문에 자구에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사랑과 감동과 깊이와 애정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이신 예수가 생명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하고 영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라로 써먹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옳은 것, 틀린 것을 우리 안에 분별시켜줍니다. 그런데 그 옳은 것, 틀린 것, 경기장 안에서의 규칙만을 가지고, 왜? 에? 골 패널티 기근 몇 미터 앞에서 차야 된다. 맨날 그, 규칙만 외우고 그 규칙에서 벗어났나 안 벗어났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영광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눈꼬리 찢어져서 무시하고 한심하게 보는 그런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건 시험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예수의 생명으로 가진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규칙과 질서 안에서 뭘 한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이 즐거움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저로 하여금 마치 유대인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앞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시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진리의 기쁨을 가지고 보여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실존을 무엇으로 보일 수 있어요? 과학으로? 철학으로? 아니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가진 자로 살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저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를 보니 하나님이 있구나 저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보니까 저 말씀이 생명이구나. 그게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이렇게 돌아보고 여지를 내서 뭐그뭐 절에라고 어, 그, 뭐할 그런 마음의 여력이 없어요. 왜? 우리가 가진 영광과 즐거움이 너무나 벅차고 감격스러우니까 가는 겁니다. Keep going.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소, 우리 손을 잡고 우리를 편들어 주시며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지 내 인생 속에 찾아 들어와서 예수로 율법이라는 내 돌판에 있었던 것을 내 마음의 신비로 예수가 들어온 신자의 다름 그거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억압과 강제와 협박과 공갈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이 내 안에 기쁨이고 자랑이고 영광이고 특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리로 우리가 달라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3장 한번 가보죠 고린도우서 3장 3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자랑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그리스도를 힘으로 가진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것은 예전 구약의 돌판에 새겨진 그런 말이 아니라 조문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마음판에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사절 우리가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보세요 무슨 확신인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게 무엇인가 그가 또한 우리를 새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오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이 왔다 육에 새겨졌던 것이 아니라 영이 왔다 이 말은 말씀이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가지셨다 그 예수를 나를 예수가 내 안에 오셨고 나는 이 예수를 소유했다 예수를 영접했다 여러분 예수를 가졌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 이것을 좀 보세요 예수를 가졌다 영이 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로 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다른가 대체 뭐가 다른가 보세요 7절에 보시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그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그 돌판에 새겨진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올 때 수건을 두르고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이 말은 뭐냐면, 와, 어, 돌판을 들고 오는 모세의 영광이 너무나 눈이, 눈이 부셔서 찬란해서 눈 뜨고 못 보니까 눈이 시리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이렇게 가려서 못 보게 한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이 율법의 영광이 빛이 사라지니까. 빛이 사라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수 있어요? 어? 율법도 사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까 싶어서 그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수건을 둘렀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신다? 13절 12절에도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는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율법의 영광이죠 돌판에 기록된 율법의 영광이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울에쓴것 같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안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14절, 15절. 함께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정죄와 판단의 자리에 서서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면서 선악의 주체로 있는 자들 이들은 여전히 지금 그 모세의 영광을 참 주목하지 못하게 가 이렇게 썼던 그 수건이 아직도 덮여있다 이걸 벗겨져야 됩니다 이제 수건이 벗겨졌다는 라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율법의 행위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하여 기쁨을 삼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한심하고 혀를 쯧쯧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축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이 자유는 마치 신호등이 있어서 차가 멈추고 달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규칙, 원칙, 법칙 그 안에 있는 자유예요. 질서와 규칙을 무시한 자유는 방종이고 방임이죠 이전에는 율법의 조문에 메어서 눈치 보면서 규칙에만 절절절절 메면서 경기를 즐기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 규칙 안에 경기장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이 경기를 즐기는 자요, 맛보는 자요, 영광에 참여되는 자로 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왜왜 왜 우리가 시험에 빠집니까? 왜 누구에 대하여서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못 할까? 왜 저럴까? 왜 그렇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나이 때 여러분 어디가 계셨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기 위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리로 낮아지셨고 가리워지셔서 오셨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는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부요함과 깊이와 넉넉함을 맛보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 어리석음에 빠져요 자꾸만 그 교회가 어떤 법을 자꾸만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떤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런 역사와 전통을 뒤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에 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면 다 제자훈련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가 꼭 중심이 돼서 새벽기도 그래서 그것에들 매어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경기를 하며 신앙을 연습하며 예수를 닮으며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되는 즐거움을 맛보기보다는 사람을 매어가지고 그것에 매어가지고 꼭 공장에서 빵 찍어내듯이 똑같은 것만 찍어내는 그래서 교인들이 다 똑같아요 다 공산당 빨간색만 있고 다 빨간 색깔만 생각만 하고 다한 곳만 얘기하면 다그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그냥 그뇌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특질과 못남과 그 못납 빠짐 속에 하나님은 나를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고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결정하리만큼 나를 존중해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예수로 살지 않으면 마치 그냥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 마귀의 시험에 빠져있으면 결코 못 벗어나는 우리의 시험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알면 이 시험에 더 깊이 늪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오해하셔서 그러면 기도하지 말고 말씀 보지 말고 그러자고 또꼭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죠. 예수를 가진 자로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그 주시는 부요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더 많이 맛보고 하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인하여서 이제는 율법의 효력은 우리를 죽음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서움으로 내몰았던 그 율법의 효력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은 예수를 가진 자에게 있어서는 자랑이고요. 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에 대한 손해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의 법칙을 깨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첫, 태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사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속에 참여되는 그 복된 자리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신 그 이김의 승리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셔야 했는가 우리에게 이걸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가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 이김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창조의 영광을 이제는 회복받고 누리는 자의 인생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인생의 어리석음 속에 살았던 모습처럼 예수님을 갖고 있지 못하면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을 갖고 있지 못하면 율법의 조문에만 매어서 사는 구약에만 속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 그게 시험에 빠진 모습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성령 안에 속한 신약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영이 오셔서, 말씀이 들어오셨고, 예수가 우리 안에 사셔요. 그러니까, 이 예수로,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옆 사람을 보시고, 형제를 보시고, 자매를 보시고, 극률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